그러면 네. 원장님 저희가 이제 미니 사이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미니 사이즈는 어떤 게또 좋을까요? 미니 사이즈는 이 리포머 사이즈는 기기위에 놓고 사용하는 거고 네. 센터에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 사람 키에 반만하게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얘를 뭐 집안에서 깔고 했다가 음. 얘를 치우고서는 청소했다가 이러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더 간략하게 간편하게, 뭐 간편하게 네. 만들, 만들어주십사 해서 네. 미니를 이렇게 아치바로 해서 네. 간략하게 만들었고요. 네. 이거는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쵸. 여행 가셔서 간편하게 어, 예 간편하게 발 마사지 할수 있고 네. 어깨 마사지 할수 있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세요 혹시 이 네. 미니 사이즈로 담을 수 있는 주머니도 따로 주시나요? 아 주머니는 어. 저희가 안 만든 게 아, 왜냐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아. 가방에 쇼핑백에쏙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주머니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음. 그냥 가방에다가 넣어서 그렇죠. 본인의 가방에다 넣어서 혹은 여행 캐리어에다가 넣어서 맞아요. 간단하게 들고 가시면 네. 여행 중에 피로라든지 음. 그런 지친 내 맞아요. 몸을 갖다가 다시 케어를 해주면서 더 맞아요. 여행이 즐겁게. 맞아요. 그리고 여행 가면 아무래도 염분이 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게 그렇죠. 되고 기름 끼는 음식 많이 먹게 네네. 되면 몸이 부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매일 루틴이 사실 이렇게 지압으로 발을 밟아주는 걸로 부종을 좀 예방을 하는데 여행가서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가시고 좀 휴대성이 간편하게 나는 운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니 사이즈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딥하게 내가 뭐 전신을 좀 관리하고 싶다 할 때는 리포머로 관리를 하고 네네. 뭐 휴대성 있게 오늘은 좀 간편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미니 사이즈를 저는 좀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사실 이제 날씨가 더워져요. 네, 그러면 이제 센터에 지금 시작되었죠? 그렇 다이어트가, 다이어트가 이제. 시작되었죠. <웃음> 지금 원장님께서 제가 이제 초반에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엄청나게 꼼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틀어짐조차도 용납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 운동할 때 매우 괴롭지만 사실 운동 효과를 톡톡하게 볼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밸런스 포스처랑 함께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좋아지면서 순환이 되더라고요. 네네. 등이 풀어지면서 네네. 순환이 되니까 네네. 다이어트가 옛날에 했던 제가 힘들었던 다이어트랑은 차원이 다르게 네네. 살 빠지는 속도가 네네. 빨라지더라고요. 네네. 예 맞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강과하시는 게 네네. 열심히 하는 것만 땀을 빼는 거에만 네. 집중하시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혈액순환에 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척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척추를 중추이죠. 이 위에서 어느 정도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네.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거에 두배 세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스트레칭으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하실 네네. 수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또 설명이 될까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척추라든지 어깨를 스트레칭하기가 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다리는 음. 다리를 뭐좀 찢는다든지 말 그대로 좌우로 벌린다든지 음. 앞뒤로 벌린다든지 음. 해서 음. 할수 있지만 어깨라든지 특히 척추 같은 경우에는 구부린 자세, 뒤로 젖히는 자세를 음. 본인이 한다고 해도 네. 근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걔네를 하나하나하나 다 이렇게 스트레칭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고 네. 도구를 사용하면서 척추의 주변, 척추 주변의 네. 마디마디에 있는 근육들이 도구를 통해서 이완이 되고 수축이 되는 것을 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라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그 겉근육만 풀어줘가지고 잠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속근육 깊은 굳어있는 그 근육까지 풀어줄 수 있는 그렇죠. 게 밸런스 예예. 포스처라고 말씀을 예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자 레아님 혈액순환까지 네 여러분들 사용해보시면 정말 네네. 아실 거예요. 네네. 너무 시원하거든요. 예예. 사실 초반에는 아플 수 있어요. 네네. 내 몸이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네네. 네 저희가 리폼으로 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니 사이즈로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영상도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저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봐요. 네네. 네. 아 리사님 꾸준히 사용해보고 싶네요. 아플까 봐 걱정되는데 그만큼 아픈 건요. 그만큼 내 몸이 굳어있다는 라 얘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요, 진짜, 완전히 너무 아파요. 정말 악순이 나게 아팠는데, <웃음> 이게 점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아팠던 그 고통들이 없어지니까, 네네. 아, 이래서 밸런스 포스터를 사용을 하는구나. 음. 정말 찐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다라고 음. 해서, 이거를, 사, 저는 이제 효과를 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프 아프지만 괜찮은 곳까지 회원들은 음. 미리 밀어 붙여요. <웃음> 알죠. 너무 잘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웃음> 네. 아프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자극적이다라고 네. 하면은 미끄럼 방지 매트 네. 한 겹이나 두겹 정도 깔고 네. 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 네. 어, 예,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목뒤에뭐 거북목 같은 경우에는 음. 목을 굉장히 잘 푸셔야 되시거든요. 그렇죠. 네, 목을 푸실 때 네. 저렇게 푸셔야 되는데 네. 저 부분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은 네. 발을 갖다가 얘를 보여드릴게요. 움직여서 네. 얘를 움직여서 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 쪽으로 네.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가셔서 네. 시원한 부분 시원한 부분에다가 오, 놓고 운동을 하시면 되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정말 시원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아프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원장님 설명대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하시면 은 조금 더 안전하게 네네.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가분이 꼭 있어야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문가 분이 투입이 되면, 음. 이제, 뭐, 머리를 이렇게 똑바로 하세요. 음. 몸을 똑바로 하세요. 그렇죠. 뭐 엉덩이를 옆으로 어, 옮기세요.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 바디바 위에 눕는 것만으로도 척추가 딱 정렬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바른 자세가 딱된 상태에서 음.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맞아요. 아치바 같은 음. 경우에도 아치바가 양쪽을 똑같이 누르기 때문에, 음. 부어져서 운동을 할 걱정이 없으세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원장님께서 이 운동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회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센터에서 너무나 활용을 하면 좋은 제품인 네네. 것 같아요. 밸런스 포스처가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내가 다니는 센터가 있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한번 권유를 하셔서 네네. 같이 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밸런스 포스처를 만들 당시에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 레슨을 하면서 네. 이 받은 것들을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음. 많은 것들을 케어하려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케어해줄 네. 기구가 필요해서 네. 만든 건데 만들고 나서 음. 사... 회원분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네. 너무 효과가 더 좋고 네. 너무 딴 세계라는 거죠. 너무 좋아요. 예. 좋아, 예, 그래서 이거를 네. 좀살수 있을까라고 음. 계속 문의가 오셔서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와디지, 이거를 저희 회원만 하지 네. 말고, 와디지에 론칭을 해서, 아. 다른 분들도 구입하게 하자. 아. 그래가지고, 와디지에 론칭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고요. 네. 네, 와디지 때도 사랑을 엄청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의 2,000% 가까이 달성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센터에서 또 운영을 하실 때도, 이제 방법을 원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해주시는 네네. 거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모든 분들하고 함께 누리면 좋을 제품이라서 네네. 그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 특허를 4개까지 받으셨고 네네. 그리고 수상 내용도 또 화려해요. 예. 수상도 <웃음> 축하드려요. 뒤늦었지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2020년부터 또 수상한 것도 네네.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네. 밸런스 포스처 미니, 네. 밸런스 포스처 리포머, 네. 그다음에 일반 밸런스 포스처 클래식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세개다 특허를 다 획득을 해 왔고요. 주소기업 네. 청에서 여성 네, 발명왕 네. 여성 발명왕에서 응상을 예, 네. 수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디어상이라는 것도 받아서 네. 예, 이게 어, 수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왜냐면은 이런 거를 뭐 연구하거나 개발하셨던 분이 아니셨는데, 네네. 오로지 회원들의 몸만 연구하다 보니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진심이 통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